빚은 시은빚다 빚은 빚은 빚은 빚은 페은지은 빚은 빚은 빚은 빚은 빚 블라블라 어, 책사각형넓이의 휴대값인데 e x제곱이랑 e 이 x제곱이 서로 y축 대칭임을 알고 있죠. 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 놈이 요래요래 그려졌어. 달란 놈은 요래요래 그려줄 거야. 이때 그림 창고로마다 요 놈이 구하래. 네. 자,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하래요. 그러면 은요 점의 좌표를 내가 t로 잡을게, 이 좌표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t,e의 마이너스 t제곱이지. 오케이?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et야. 밑변 et 곱하기 높이 e의 마이너스 t제곱. 이 넓이 s t 죠 단, t는 양수네요. 음. 자, 시작은 여기에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음. 얘를 일단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뭐해야돼? 미분 음. 해봅시다. S'T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대충 앞에거 미분 E, E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음. 뒤에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2T, E에 음. 마이너스 T제곱 뭘로 봅니까 음. E에 마이너스 T제곱으로 오고 음. E 마이너스 2 t 죠이 녀석은 어차피 양수입니다 계속 얘가 이를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올라가다 내려갈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어, t가 1일 때. 그러니까 t가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답은 뭐 2분의 2 앞으로 이렇게 2하고 2를 같이 쓰기 하는 애들이 많을까 발음 되게 희한하게 만들게. 2의 음. 2 제곱 2분의 2 2뭐 이렇게. 도형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분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다음 유형 13 유형 12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그림 있나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919 자, 친구가 0부터 파이드지에서 정의된 함수 x 플러스 2 사인 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가 한세시간을갖는데아 어, 그럼 이렇게 해도 되지. 세점에서 만나게. k를 조정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일단 그래프로 그려야 되니까 얘를 또뭐 해봐? 미분1 플러스 2 코스 사인 x Sine. 얘가 0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A 플러스 2 코사인 X는 어쨌든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보면 2 코사인 X니까 2까지 커지는데 그걸 Y축 방향으로 1만큼 들어올렸단 말이야. 2에서부터 내려올 건데. 그럼 3부터 내려오겠지? 그래프 살짝만 바꿔보자. 3부터 내려올 거야. 그리고 어디? 여기를 요기, 여기 기준으로 하겠죠. 1을. 1을 기준으로 할 건데. 그 다음 여기서 0되고 마이너스 를 내려왔다가 0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그럼 그림이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이런 그림이네. 그럼 여기하고 요 순간이 중요한 거잖아. 이 앞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여기가 언젠데 이게 0되는 거니까 코사인 x가 뭐 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코사인 x 2분의 1 되는 건60도 3분의 파이지. 그치? 3분의 파이인데 여기 2사분면 3분의 파이 3사분면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 몇 도? 3분의 2파이 여기는 3분의 3파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어쨌든 간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림일 건데 여기가 얼마? 3분의 2파이 여기는 얼마? 3분의 4파이 구간의 양끝값 여기는 0 2파이 언제 어디 어떻게 최대 최소인지 모르니까 그래프의 양끝값도 다 구해야죠. 여기는 0입니다 분명히. 음. 그럼 3분의 4파이 이번한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는 3, 4분면에 60도지. 음. 그러니까 얘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요 값이 얼마냐면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인데 파이는 3점 얼마야? 음. 3점 얼마? 그럼 생각해봐봐 이값 4보다 커요 얘는 2보다 작은 값이에요 0보다 큰 값이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 3분 면에서 60도니까 얘 루트 3입니다 여기는 3분의 2 파이 플러스 루트 3이에요 2파이 집어넣으면 2파이의 쌓인값 어차피 2파이 로들어 나오겠죠 음. 2파이 대략 6.28 정도 6. 얼마 이거 3. 얼마 넣으니까 2보다 좀큰값 2. 뭐 2.1 정도 거기다가 1. 얼마 더어 있으니까 3. 얼마 얘 6. 얼마 그러니까 그림이 0, 0보다 큰값 철알라, 철알라, 철알라 이런 분위기지 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누가 K가. 얘랑 얘 사이 k는 누구보다 크면서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면서 누구 3분의 2파이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을할수으니까 두를 더하면 2파이 되겠네요. 괜찮겠어요? 다음. 유형 14. 그러니까 하던 액션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야. 함수만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달라졌고. 자, 이번에는 LNX랑 AX 제곱에 대한 이야기네. 와우, 와우. 한번 생각해보자. LN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어쨌든 로그함수야. 당황하지만 로그함수야. 음. 1 잡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여기가 2일 때 1이지. 음. 이 그래프는? 2는 대략 2.7 시발, 20발 정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3 근처에 가있는 애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근데 X축보다 0보다 작은 데서는 절대 만나지 않겠지 네. 그리고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X는 0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음. 이렇게 그릴 거야 그치? 음. 그럼 첫 번째 상황 1번 상황 보세요 1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아, 음. 아, 음. 아. 어 1번 상황 A가 6분의 1이야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1에서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음. 1을 집어넣어 봅시다, 2. 2.7을 제곱하면 대략 얼마입니까? 음. 2.7의 제곱. 한번좀 해봐라, 좀. 니네가 좀 해라, 좀. 아우. 2.7의 제곱은? 왜 2.7을, 1을 집어넣을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6보다 크잖아. 그 6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 위쪽에서 잡힐 거라 그림이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네. 됐어요? 응. 그니까 왜 1을 집어넣어 보자고 1을 집어넣으면 L은 E는 1이고 6분의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이 여기에 의해 계산하면 대략 얼마야 이 7.29 넘어 그니까 얘가 음. 더 크단 말이야. 음. 그럼 1을 집어넣을 었 때는 더큰 값을 지나야 될거 아니야. 음. 그리고 1을 집어넣을 었 때는 더큰 값을 지나니까 대략적으로 안 만나는 녀석이 되겠지. 음. 네.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2, 2 A가 2분의 1. 2, 2분의 1일 때. 어차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를 지날 거 아니야. 2, 2분의 1. 그러니까 얘보다 위가 맞아. 그럼 1을 집어넣어 요 1을. 그러면 ln 2는 1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2잖아. 2분의 2도 얘가 더 크지. 2분의 2.7 얼마니까. 또 역시나 이 위를 지날거지. 이 그림도 솔직히 더 이렇게 왔지만 여기다 이렇게 지나는 야속이겠지. a가 1이면 세 번째 빨간 없어? 하라 세 번째 a가 1이면 ln는 이 제곱이잖아요 얘는 1이고 2 제곱 얘가 더 크네요 얘는 만나요 여기다 더 위로 지나가겠죠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사실, A 값이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 음... A 값이 점점점 커져. 음... 6, 2, 2. 3보다 작은 수를 두배 했으니까. 음... 1. 그러니까 점점점 얘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음... 만나지 않습니다. D급번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정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로그 방정식이랑 지수다음 방정식이랑 방정식에 해서 그러는 조금 힘든 감이 있어요. 다음 유형 15 927 역시나 닫힌 구간 2,2의 e, 세제곱 궁금해지네 왜 여기는 닫힌 구간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함수에서만 쓰나? 하는 생각이 좀드네 x l n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3x 2. 플러스 2 작가 에 마이너스 k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지 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얘 네. 그림 그려야 될거 아니야 역시나 얘그 얘를 뭐 해봐 또? 네. 미분 lnx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네. 그냥 1이 때문에 이거지. 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자.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1일 때 0인데 아,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는구나. 그죠? 그럼 언제 0 되냐면 여기, 이게 2 되려면 2의 제곱. 아까 7.얼마 2의 제곱에서 처음으로 0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음. 어떤 그래프가? 미분한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그림은 어쨌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야 언제를 기준으로 2의 음. 제곱을 기준으로 근데 우린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2 2부터 2의 세제곱 누가 큰지는 모르니까 1을 넣어봤더니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2 플러스 2알른점 그렇죠? 여기는 2 세제곱이고 3이니까 3이 세제고 3이 사라지고 얼마? 2 얘가 더 위지 얘 뺐으니까 음. 근데 여기는 2 제곱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음, 네. 2 제곱 마이너스 3 2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제곱 플러스 2 음. 우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정의된 거고 얘가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 여기에 마이너스 K가 지나가야 돼. 즉 마이너스 K는 2보다 커도 되고 같을 수 있으니 같아도 된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2, 야 자, 내가 자꾸 미분 연습만 시키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 3월달에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계속 시킬 거야? 음. 사실은 3월이 아니라, 중간고사 끝나고. 음. 3월에는, 여기 수열, 수열, 수열. 음. 수열. 900? 유형 몇이니? 유형 16오 뭐, 닭이야 번호를 외우기 다 번호를 까먹었어 음. 932만 모든 실수 X에 대해 탄젠트 EX. 탄젠트 EX가 AX보다 항상 음. 커야 돼 음. 어디에 속하는 그러면 얘주기 얼마야? 2분. 2분의 파이 샤랄라 샤랄라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해보자 그럼 4분의 파이가 여기일 거고 여기서 점근선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겠네요 네. 그러면 얘는 0,0에서잖아 근데 0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0,0에서 접 선을 선을 긋은 거잖아요 그거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0에서의 접선보다 항상 높아야 되네.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0에서의 접선이잖아. 그거보다 A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거보다 A가 작아야 안 만나겠지. 오케이? 음. 괜찮으세요? 그러면 <웃음> 얘를 미분해봅시다. 우리 탄젠트 미분하면 뭐 되죠? 시컨트 제곱, 제곱? 네. 2x인데 앞에 2 e 나가겠지? 네. 0에서 라고 했어 0시컨트는 뭐야? 음. 2x분의 음. 1일 건데 0을 집어넣으면 이가 어차피 1이니까 이가 얼마야? 음. 2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실수 a의 최대값 로해서 2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게 다루 중해 됐어? 틀렸어? 아니요그 표정들이. 자, 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할 거예요. 좀 달라 이제 문과랑 달라지는 거야. 문과는 요렇게 그냥 수학기에서 그냥 한 선으로만 움직인다고 그랬어. 축이 두 개가 아닌 거거든? 이 축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x, y라고 움직일 거야, 이제. 그러니까 x로도 움직일 거고 y로도 움직일 거야. 근데 x를 위치함수 ft라고 줄 거고 y는 새로운 함수 gt라고 줄 거야. 이게 위치함수라는 거야. 그럼 속도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x를 미분할 거니까 f' 프라임 t y도 미분할 거니까 g 프라임 t. 그러니까 얘가 응. 위치나면 속도는 f 프라임 t 마 g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오케이 쉽게. 그럼 이게 속도거든? 속도는 뭘 가졌다고 랬지 방향을, 방향을 가졌어. 오케이? 그럼 속력은? 방향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얘하고 방향이 없어. 절대값이지. 원점하고의 그냥 거리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속력을 이렇게 보면 돼. 속력은 절대값 vt인데 이건 표현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냐면 사실 요 점의 위치가 t하고 y에 거 대해서 표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걸 속도로 나타냈을 때요거는 x속도와 y속도잖아. 그거 파악관없이 그냥 이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과의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f 프라임 t에 g 프라임 t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어마무시한 걸 생각을 해봐봐. 자 우리 정적분에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접근하는 거지. 이걸 접근해야 돼. 자, 유형 17 유형 17 오늘 이제 새로운 거 배운 건 이거 하나예요 935번 봤더니 수직선 위를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네 음. X가 FT 그냥 하나인 거야 음. 그치? 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X 따로 Y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닌 상태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T는, FT는 뭐래 A 음. 코사인 음. 파이 티 음. 마이너스 6분의 음. 5파이. 5파이야? 6분의 파이? 이다 음. t가 4에서의 속도가 이거일 때 위치를 구하여라 일단은 그러면 vt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미분하자 일단 코사인 함수야 그럼 마이너스 a 네. 사인 파이 티 마이너스 6분의 아. 파이 합성이야 곱해야지 뭐를 파이 자 근데 V 몇이? 4. V4가 V4가 그럼 V4를 구하러 갑시다 4를 넣더니 4파이야 6분의 23파이 그러니까 4파이 돌고 2파이 4파이 돌고 거꾸로 6분의 파이니까 30도죠 4사분면에 30도니까 2분의 1이에요 2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으니까 2분의 1 A 파이. <번소리> 이 값이 얼마래? 2, 2 루트 3 응. 2 루트 3이래. 그럼 A값 나오지? A는 파이 분의 4 루트 3. 이제 뭘 구해야 돼? P4 P4 피4 역시나 여기입니다. 30도 2 분의 루트 3이에요. 코사인이니까. 근데 사사부면 그냥 2 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 얘는 파이분의 사루트삼 곱하기, 이분의 루트삼, 파이분의 삼 되겠습니다. 맞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pt는 x좌표니까 6t, 6t 마이너 3t제곱 속력의 최소값 물었으니까 일단 속도부터 구하자. 미분하면 6, 6 마이너스 6t 속력은 루트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72t 플러스 36t 제곱 그럼 안에 있는 거 정리하면 루트 36으로 묶었더니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이 녀석은 뭘보 최소값이잖아요. 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t가 얼마일 때? 음. 1일 때 최소네요. 그럼 속력의 최소값은 v1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얼마? 30. 30 분야. 얼마다? 6이다. 자, 그럼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겠지. 이게 속도야. 그럼 가속도는 이한번더 미분하겠지. F 더블 프라임 T 컴마 G 더블 프라임 T 이게 가속도겠지.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음, F, 더블 프라임 T에, 플러스 G, 더블 프라임 T에, 제. 네. 자, 유형 식9다 왔어요? 다 했어, 오른 거. 끝났지? 네. 일1 9 다시, 얼먹니까 943번. 제가, 시단계를 풀어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PT는, 얼마야? 15t. 루트 15t 컴마 t3제곱 마이너스, t3제곱 마이너스 t3제곱 5t. T3제곱 5t. 5t vt 루트 15, 5t. 3t제곱 마이너스 5t at 왜 가속도의 크기 물었으니까 0,6t 속력이 8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속력이 8이니까 시간을 구해야되네요 네. 일단 속력이 루트 15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죠? 4제곱, 네 면의 네 제곱. 이 값이 얼마? 8이니까, 루트 64. 그러면 9t 4제곱 네 마이너스 30t 제곱 넘어와 마이너스 24는 0. 3t 제곱 마이너스 10t 4 제곱 제곱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가자 3, 1, 4, 2 여기 마이너스. 그럼 t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는 안될거 아니야 t 제곱이니까. 네. t 제곱이 4즉 t가 얼마일 때? 음. 2일 때야. 이제 조금 가속도 크기고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36t제곱이잖아요 <웃음> t가 2일 때니까 집어넣으면 루트 144 값은 얼마? 12 아이고 어려워